판매 금액이 떠야 하는데 판매일이 뜨는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이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수정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영상을 보면서 한번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하시고 이제 판매 금액 아래에 판매 금액 이라고 제대로 적혀 있네요 그러면 판매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판매 금액이 제대로 안나오니깐 선택된 상태에서 보고서 디자인에 속성 시트를 눌러서 판매 금액의 형식을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판매 금액의 속성 시트를 열어서 형식을 보시면 mm-dd 형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날짜 형태로 표시해라 라고 하니까 금액이 날짜 형태로 표시가 된 겁니다 이제 이거를 통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통화로 바꾸면 날짜가 아니라 금액 형태로 표시가 되겠죠 이제 다시 보기에 보고서 보기 해 주시면 판매 금액으로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속에 판매금액 합어 한번 볼까요 8월 속에 판매금액 합이 음, 조금 캡처를해 두겠습니다 8억 소개가 7, 0, 0, 9, 0, 0이네요. 아 여기가 8억 얼마가 나, 나오네요.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에서 판매 금액을 통화로 바꿔주고 그 다음 테이블 1에 가서 가장 먼저 오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8월인 사람만 확인해 보면 되죠. 21,000원 3,800 그 다음에 2 4 8,300 23,900 2 21,000원 3 0 0 23,000, 1800, 22,000, 4200, 34,000, 응? 음? 최준우가 34,000이 아니죠. 최준우는 34,000이 아니라 24,000입니다. 시험장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시험장에서도 오타를 확인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최주문은 D44-24330 에 이것만 고치면 되겠네요. 34000을 24000으로 수정해 주시고 엔터 치시면 변경한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2로 수정하시고 키보드에 엔터 치시고 창을 닫으시면 됩니다. 테이블 닫기를 닫기 해주시고, 닫기 해주시고, 보고서도 한번 닫아줍니다. 닫기로 보고서를 닫아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저장해주시고, 보고서를 다시 열어주시면, 7억 9천 90만원이 되죠. 이게 정답입니다. 테이블에서 변경하고, 테이블을 닫고 보고서에서도 보고서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주시면 됩니다. 파일을 첨부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파일을 저장해서 바로 열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었죠. 그래서 파일을 보고 답변을 드리면 굉장히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파일을 첨부해서 질문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우님은 답변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